안녕하세요 한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전세계에 계신 케이팝 팬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파워포인트와 그리고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유튜버 이지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한글에 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들의 이름이나 그리고 응원 문구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응원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글꼴이 주는 힘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기본 글꼴도 괜찮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글꼴을 활용하시면 조금 더 눈에 띄고 세련된 한글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멋지고 유명한 글꼴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 응원문구나 평상시에 사용하기 좋은 한글글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 글꼴 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한국의 배달 업체예요 이 회사에서는 매년 멋진 한글글꼴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배달의 민족 주화체, 도현체, 연성체를 써보세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글꼴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쉽게 글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몬 몬소리체인데요 티몬은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배포하고 있는 몬소리체라고 하는 글꼴은 한국에서도 정말 유명한 글꼴이에요 특히 눈에 확 띄고 잘 읽히기 때문에 응원문구에 사용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어때 잘난체예요 여기어때는 한국의 숙박업체 연결 어플이에요 이 회사에서 나온 잘난체라는 글꼴은 정말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글꼴이 굵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만 둥글둥글해서 훨씬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는 편인데요 긴 내용보다는 짧은 내용을 적을 때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빙그레체인데요 빙그레는 요 한국의 음료 과자 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나온 다양한 글꼴들은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글꼴이에요 메론맛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메로나체 바나나맛 우유로 유명한 빙그레체 등 사용만 한다면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블랙한산스체인데요 블랙한산스체는 구글에서 배포하고 있는 한글 글꼴이에요 굵은 글꼴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는 글꼴인데요 이 글꼴은 한국인들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영상 자막이나 유튜브 썸네일 등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꼭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한국 사이트 중에서 네이버 소프트웨어 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글꼴 이외에 다른 글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들어가 보는 걸 추천해요 k 팝을 좋아하는 전세계에 있는 여러분 멋진 한글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